날은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우리 시대와 세상은 내리막길, 우리의 인생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기회와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사람들의 성공 확률은 점점 낮아집니다. 몸도 노화되어 일도 할수 없게 되고, 와서 일하라는 회사도 없습니다. 몸에 여기저기 아픈 곳은 늘어나고, 인플레로 인해 생활비 등 필요한 돈의 액수는 커지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한 지 2년 되는 초보입니다. 글솜씨도 없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방대학을 나와서 지방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취직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마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검소한 생활이 몸에 배었고 적은 월급에도 버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소는 작지만 전세로 18평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소형차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고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맥주 한 잔은 정말로 꿀맛 가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 지금 내 아내 나의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제 아내도 있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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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만 나면 HTS 창 열어서 주식을 보기 일쑤였고 어떤 날은 2, 3일 단기 투자에 일달 월급 가까이를 벌기도 했습니다. 금방 부자가 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미래는 장미빛 인생이었고 여자친구에게 청혼하여 결혼도 하였습니다. 차라리 따지 말았으면 좋았을걸요. 차라리 처음부터 주식시장의 무서운 맛을 보았더라면 좋았을걸요. 작년 여름 800만원에서 손실이 나서 300만원 정도로 줄어 있었고 모든 부푼 희망과 꿈이 날아가는 것 같아 저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정신 차리고 복구하면 금방 원금은 회복되겠지. 프린터기를 한대 사서 퇴근 후 매일 차트를 출력한 후 분석하고 수치들 계산하고 대입해서 내 나름대로 투자 공식 같은 것을 찾기 위해 무더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식이라는 것이 세번중두번 맞아도 한번 틀려버리면 손실을 입게 되고 그렇게 쉬워 보이던 차트가 하면 할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고 승률도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제 아내는 이때 임신을 했는데 아내한테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매일 방에 틀려박혀 차트와 씨름하고 여러 분석글들을 읽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아내는 그런 나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애기 베넷 저고리를 사고 병원에 다니며 여러 태교책과 음악들을 들으며 우리의 미래를 한발한발 한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는 이런 바보 같은 남편을 두고도 조용히 태어날 소중한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 아내 생각만 하면 너무 눈물이 납니다. 그런 노력에도 저의 원금은 이제 깡통 계좌가 되었고 이때 그만뒀어야 했었습니다. 바보같이 전 어머니에게 말씀드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원금만 회복하면 주식 그만두겠다는 각서를 쓰고 집에서 2,500만원 빌려왔습니다. 0만원에서 500만원 버는 것은 3일만 성공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냉정해지려고 노력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눈에 보였습니다. 세력의 움직임이 눈에 보였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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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해서 그런지 지금 제가 생각하면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들어가서 마이너스 15% 손실보고 그렇게 계속 손실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주신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전세를 담보로 천만원 더 대출받아 그것도 바닥나고 친구한테 빌린 돈 500만원하고 등등 손실금액을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8천만원 가까이 손실보고 있습니다. 신경이 멍해지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술을 당길 수도, 대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도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병가 내고 하루 종일 마루에 누워있었는데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오더니 참외하고 복숭아를 깎아서 아무 말 없이 내 입에 넣어줍니다. 그냥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듯 나를 쳐다보면서 과일을 넣어줍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그냥 쳐다만 봅니다. 전 그저 아무 말 없이 마냥 과일을 씹어 먹습니다. 그냥 우물우물 씹어서 넘깁니다. 아무 말 없이 씹어 먹는데 울컥 감정이 격해집니다. 전 아내를 안았고 만삭이 다 되어가는 아내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창피하게도 너무나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나이가 27이기 때문에 한 번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다가 한 달에 100만 원씩 300만 원만 만들어서 최소한 친구한테 빌린 500만 원은 빨리 갚아줄 생각입니다. 500만 원만 갚아주고 나머지 빚은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나갈 예정입니다. 2개월만 있으면 저도 애 아빠가 됩니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죠 다시 한번 지난 매매 기록들과 차트들을 출력하면서 다시 매매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익 내면 무조건 빼서 빚부터 갚아 나갈 겁니다